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자, 오늘은 2015년 12월 21일 입니다 어, 지난주에도 하여튼 뭐, 댓글이나 이렇게 직접 전화 주셔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기도 해 봤고 근데 의외로 영유성 식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쪽으로는 가스실금 가스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방귀 증상 있잖아요 아, 방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여튼 이 동영상을 들어보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제가 하라는 것들을 자발 운동이나 호흡법을 실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가스가 분명히 식도와 위장에서 창자와 위장을 거쳐서 식도를 통해서 코로 입으로 넘어온다라는 사실 그 부분만 인정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치료의 시발점으로 치료의 첫 출발점으로 이제 들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의 어떤 혈액순환장애에 어떤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뭐 창자의 변형, 폐의 확장,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가 이 위쪽으로 빠져나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시면 결국은 제가 하는 말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에 아, 하품 또 가스가 나오는 증상이냐? 그 어, 하품 막그거네요 예. 재채기나 어, 뭐 기침, 어, 하품, 트림 어, 이런 것들이 시시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이제 아침에 개운한 상태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빠져 나오는데 이제 활동을 하고 다리를 점점 쓰게 되면서 오후쯤 되면 이게 폐와 피가 모두 이렇게 밑으로 자꾸 떨어지면서. 가스가 올라오는 길에서 열심 막히면서 점점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가게, 됩니다. 못 빠져나가게 되면서 식도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갇히게 되니 그러니까 식도의 압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파품을 통해서 확 하고 이렇게 나오고, 혹은 이게 폐로 들어가면서 기침이 확 나오고, 혹은 트림이 막 갇혀있다가 이제 막더 이상 압력을 못 견디니까 트림이 꽉 하고 넘어와 버리고, 혹은 비강에서 갇히면서 재채기가 팍팍 터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네. 실제로 방기증상도 동일합니다. 방기증상도 이쪽으로 올라오던 것이 역전현상이 벌어지면서 항문에서 이제 같이다가 대장, 이제 직장 쪽에서 같이다가 어느 정도 압력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면 입으로 나오는 것을 하품이라고 그러고 방귀로 아, 밑으로 나가는 것을 방귀라고 하는 게 옳죠. 그죠. 아. 그 가스, 그죠. 음, 가스는 필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스가 없으면 여러분, 진짜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정상인이나 비정상이나 가스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 가스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있느냐라는 그 차이점이고, 일단 여러분들 그냥 오늘, 그냥 그첫 시간이니까, 뭐라 그럴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지시켜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가슴을 항상 이렇게 들고 계십니까? 가슴을 이렇게 덜고 계셔야 됩니다. 배는 홀쭉하게 만들고 가슴을 덜어 올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폐가 쭉 이렇게 길게 쭉 쳐지면서 가슴이 이렇게 안들어 올리면 폐가 이렇게 안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자발 운동을 강하게 하면 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갈비뼈에 폐가 툭 걸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엄청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그 경, 그 경험을 했던 분들을 이렇게 몇, 몇, 차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여러분 갈비뼈가 수축돼, 폐가 떨어지면서 갈비뼈가 수축돼버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꾸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갈비뼈를 벌려주려는 노력을 필요하고, 또 폐를 가슴을 들어 올리면 또 폐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은 수축이 됩니다. 수축된 상태에서 잡아라 운동을 하시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가슴을 자꾸 어떻게 하든 힘들, 여러분, 힘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지막지하게 힘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슴을 이렇게 하루 종일 들고 있는다. 정상인들은 상상치 못하는 어떤 그런 힘, 고통,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치료를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걸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호흡법도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자, 음을 좀, 기, 최대한 길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을 자, 바람은, 뭐, 입으로 불든, 코로 내뱉던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십시오. 취향대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뱉느냐, 못 내뱉느냐, 이게. 들이마시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들이마시는 거는, 주의할 거는 절대로 세게 들이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아주 조금만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 들이마시는 거 비해서 한두배 정도는, 어, 약간 더 강하게 내뱉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실제로 폐의 수축을 그 호흡법을 통해서 폐의 수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들이마시는 것과 내뱉는 것이 동일해 버리면 여러분 폐는 절대 수축이 안 됩니다. 벌써 확장된 상태 에 있는 폐라, 폐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폐의 수축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이마실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어, 그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복식호흡이나 뭐 폐호흡이다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참 길게 들이마시라는 분들이 그 주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분들을 비방하는 뜻이 아니라 정상인들이라면 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폐가 확장됐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처해 있다라는 거고 그걸 말하면아마 신진대사 소화불량 만성설사가스실검 복통 막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병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폐의 수축을 다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번 내뱉었지 않습니까? 코로 내뱉던 이렇게 뭐 세게 내뱉고 그 이것도 호흡도 조절을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는 좀 세게도 한번 해보고 뭐어 오늘 하여튼 막 작심하고 좀 바람을 세게 한번 내뱉고 한번 내뱉어 봐야 되겠다. 그니고 그러니까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 세게 뱉고 나니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으면 어떤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나더라. 그럼 아직은 내가 세게 뱉을 상황이 아닌 모양이구나. 바람을 세게 내뱉으면 폐가 강하게 들렸다, 내렸다, 들렸다, 내렸다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십니까? 상자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면서 가스를, 가스 이동을 굉장히 강하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식도쪽으로 올라오는 가스가 급격히 많이, 많이 많아지는 겁니다. 식도 쪽으로 계속 가스가 밀려 올라와요 그러면 막 가슴이 탑탑해지고 빵빵해지고 막 에? 묵직해지는 어떤 그런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스가 식도까지 올라온 가스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문제는 식도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어, 위, 어, 창자에서 위장 식도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이제 막 여기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거죠 막 묵직하고 그죠 뭐가 막 몸살 현상도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아무리 하루 종일 바람을 세게 내부, 불어도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어떤 내 몸이 그걸 견뎌낼 힘이 있고 또 가스를 어 내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바람을 세게 내버리면 분명히 가스가 식도에서 막 식도 압력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가스가 막 밀려 올라오면서 고개를 흔들고 하면 계속 가스가 올라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하게 하라고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직 강하게 할 시점은 아니에요 근데 테스트 차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뭐한 번쯤은 몸에 충격이 오겠지만은 경험이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만 분명히 얻는게 있어요. 얻는게.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이걸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치료가 요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지 못하면 치료의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뭐 그걸 원하신다면 상관없지만 사실은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모든 것들,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가슴을 덜 올리세요 하면, 어떡하든, 작심하고 오늘 하루, 나 오늘 하루 종일 가슴 한번 덜 올리고 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시오 해보시고 난 다음에 느껴보시라는 게. 덜 올렸을 때와, 그러면 벌써 몸이 기억을 합니다. 덜 올리고 하루 종일 지냈던 때와, 안덜 올리고, 그냥, 그냥 가슴을 내린 상태에서 있었던 때와는 차이가 나요. 컨디션의 변화가 나타나면 무조건 좋은 차이만 나는 게 아니라 좋은 점과 힘든 점, 나쁜 점, 2차 자각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발생한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은 좋은 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 그리고, 아, 이게 아직은 나한테 무리다 싶으면 아직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너무 힘들면 한 30분 정도 내렸다가 다시 한 시간 정도 따라 올렸다. 어떤 이런 동작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 또 너무 어떤 2차 자각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그 동작을 일단 멈춰야 돼요. 하루나 이틀 정도 멈췄다가 다시 재도전하셔야 됩니다.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치료가 없습니다. 치료가 없다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경험해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 그런 것들을 들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니가 바람을 너무 세게 내뱉는 것, 만약에 이제 치료 이 동영상을 뭐 제가 동영상을 올린 지 이제 한 4개월, 5개월, 5개월까지는 안되고 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4개월 정도 면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치료가 3년이 걸릴지. 혹은 뭐 2년, 3년, 4년, 5년이 걸릴 때 어떤 분들한테 제가 단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 어, 선생님,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보시라고. 왠가면 짧게도 할수 있지만, 짧게 하면 엄청난 2차 자각증상에 노출되면서 그걸 감당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 너무 짧게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길게 바라보시면 자연스럽게 치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지간한 상황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라면 분명히 치료 단계에 들어가 버릴 겁니다 들어가 버릴 거니까 그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하여튼 후두 쪽에 가스가 자꾸 유입되면서 후두가 붓는다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호흡을 좀 약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약하게 하시면서 그죠 어, 코로 하든 입으로 하든 자 입으로 입으로 하실 때는 바람을 불고 난 다음에 입을 살짝 벌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 텀을 좀 길게 가지시라고. 내뱉고 난 다음에 좀 기다리세요. 아, 안 죽습니다. 안 죽어. 그냥 들이마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고 있다든가, 뭐, 코이 안쪽으로 콧구멍을 살짝 벌리고, 비강을 살짝 벌리고 있다든가, 이래. 가만히 있으면, 후, 부을 때 압력이 걸리면서 가스가 쑥 빠져나왔다가 기다린 동안 여, 위시, 그, 식도 상단, 그 협착점이 서로 다치게 돼요. 그 후, 부을 때 가스가 쑥 빠져나갔다가 다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에 또 내뱉어버리고 또 들이마셔버리고 또 내뱉어버리고 또 들이마시고 이러면 가스가 정확하게 못 빠져나간 상태에서 여기서 맴돌다가 그냥 후두 쪽으로, 기관 쪽으로, 폐 쪽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 버린 거예요. 흘러 들어가면 그게 가스가 후두 쪽에 자꾸 들러 붙어요. 들러붙으면 가스가 유독성 있다고 했잖아습니까 그러니까 유독성이 있으면 분비물이 자꾸 나옵니다. 그, 후두, 그, 표면에서 분비물이, 내에서 분비물을 자꾸 내보내요. 그러면 그게 가래 형태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되면서 이제 감기 증상이 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법에 이거 타이밍이 되게 텀이 중요해요. 내뱉었다가 그냥 5초에서 10초 정도 가만히 있어도 세게 내뱉으면 10, 10초에서 20초까지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약하게 내뱉으면 5초에서 10초밖에 못 참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 세게 내뱉 후, 이러면 폐가 끝까지 수축됐다 가만히 있어도 폐가 이렇게 내려앉으면 내려앉으면서 공기가 싹 들어가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콧구멍을 벌리고 있으면 비강을 벌리고 있으면 공기가 쫙알아서 들어갑니다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세게 안 들이마셔도 된다는 라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두시고 틈을 좀 길게 가져주셔야 폐쪽으로 들어가는 가스 유입을 최대한 차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빨을 딱딱 그리면 이 앞면쪽으로 여기도 목을 흔들면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 이 뒷목 근육입니다. 앞목 근육은 잘 이용을 못해요. 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흔든다라는 거는 이 뒷목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안목 운동은 누워서 목을 드는 운동을 해야만 안목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머리 털기 해봐야 뒷목 운동만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는 안목 운동이에요. 혹은 이빨을 딱딱 그린다 그러면 이 안면 쪽으로 피가 올라가면서 가스가 순 순적히 어 쉽게 빠져나갑니다. 쉽게 이제, 이제 이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든가 어금니를 이렇게 하든가, 앞니를 이렇게 하면서. 자,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제가 안 들이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10초 정도 안 들이마셔도요, 안 죽어요. 절대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막 뭐, 답답하다. 그럼 본인이 느끼시는 겁니다. 절대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산소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아, 콧구멍을 벌리고 있으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여튼, 제가, 뭐, 오늘 동영상 통해서 그, 무슨 내용을 올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트레칭 바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바. 제가 다이소 가면 구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3,000원에 샀는지 2천0원에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비싸면 3천0원 싸면 2천0 0원이에요 이게 스트레칭 바인데, 뭐 하여튼, 저기, 튼튼한 섬유질로 합성섬유가 되어있는데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길면, 한 1m, 한 20, 30cm는 되는 것 같아요. 어. 길이는 그냥 한 1m 정도, 그냥. 어. 이렇게 펼치면, 아, 이게 운동기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발목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도구를 조금 이용해야 될 점은, 다리 혈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대동맥은 넓어져 있고 정맥은 좁아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왠가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많이 걸어 다녔다거나 혹은 걸어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걸음으로 자꾸 많이 걸어 다녔다거나 운동 전신 운동을 하지 않고 다리만 자꾸 사용했던 것. 팔을 흔들지 않고 그죠? 팔을 흔들지 않고 그냥 팔을 은쭉어뜨린채 그냥 다리만 자꾸 까딱까딱 거리는 거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다리만 이용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다리만 자꾸 움직이시는 분들 팔은 주머니에 탁 꽂고 그죠? 가방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가방을 들어도 흔들어야 돼요 그 어떤 분이 뭐 걷는 운동이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잘 알고 그러시면 잘 알고 그러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아는 사람 잘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그러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걷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걷는 걸막 한번 그럼 제가 그냥 간단하게 걷는 거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팔을 막 있는 힘껏 흔들어야 돼요. 뭐 걷는 방법 제가 되죠. 다리는 어떻게 걷는지 설명을 드렸죠. 그죠? 팔을 있는 힘껏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활배근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고 걸어야 되고 다리를 어, 무릎을 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높이 들면서 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정상인에 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요. 걷기 운동을 정의하시고 싶으면 10분 걷고 10분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팔로 잡으러 운동을 하세요 목, 목을 안 들고 그리고 또 10분 걸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면 양손에 뭐 하여튼 500ml 물병이나 한 200ml 정도 물병 같은 게 하나 들고 이렇게 하면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어, 다리의 힘과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힘이 균형을 맞추게 돼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걷는 걸 너무너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규칙은 지키세요 10분 걷고 10분 앉아서 최소한 5분이라도 앉아서 자놓 운동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10분 걷고 그죠?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좀 앉아서, 자바라 운동하고, 앉아서, 발한번 호흡법,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또한 바퀴 돌고, 또 하고, 앉아서, 그렇게 하시고, 하십시오. 예. 그, 이 스트레칭 바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할때 제가, 자, 여러분들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내 딛는 힘이 너무 많이 작용했다내 딛는 힘이. 내 딛는다는 것은, 대동맥을 통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피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투덜 투벅 투벅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팔을 이용하면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도 좀 어느 정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투벅 투벅 걸어 다녔다. 그러면 이 다리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혈관의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밑으로 내려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맥 쪽으로는 계속 피가 내려가면서 대동맥이 넓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거예요 그니까, 러 정맥류가 좁아지는 거예요 정맥류가 좁아지면서, 이제, 그, 혈액순환 차단막이, 피떡이 고이면서,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게 팽창되버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생각하면, 동맥은, 내려가는 동맥은 넓어지고, 올라오는 정맥은 좁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정상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화 시키는 방법인데, 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방법이고, 왠가면 2차 자극 증상이 조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 자, 예를 들어서, 하,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자, 이걸, 이렇게 보면 이 찍찍이가 있어요. 찍찍이, 이렇게 찍찍이, 찍찍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원래 일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찍찍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원모양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찍찍이가 좀 강해요. 어, 강하니까, 어, 예, 운동하셔도 안 벌어집니다. 거 이거, 이걸 어떤, 여러분들이 뭐, 책상이나 테이블이나 뭐, 탁자나 이런 데 보면, 이 세로로 다리, 다리에,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탁자를 살짝 덜어 올리거나 아니면 찍찍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벌렸다가 이렇게 담으, 찍찍이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걸려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발을 걸어야 됩니다. 발을 어떻게 끄는가 하면. 제가 <웃음>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발등에다가 이렇게 끄는 겁니다. 걸고 자, 이걸 최대한 이제 그 다리 쪽에 걸었는 그 책상 다리는 좀 그런 쪽에서 몸을 한한 한 2m 정도 떨어뜨려 갖고 그죠? 아. 한가 아니라 1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발등에다가 이걸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고 버티는 겁니다. 버텨도 되고, 살짝 당겼다가 나왔다가, 당겼다가 나왔다가, 당겼다가 나왔다가, 당겼다가 나왔다가, 당겼다가 나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어, 어, 이 동작을 하시면 결국은 이 정맥적으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속도를 내게 됩니다. 속도를 점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어떤 혈액순환, 어떤 다리 사용법에 대한 어떤 반대작용을 조금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치료를, 어, 좀 빠른 치료를 원하신다면. 반대작용을 반드시 해야 돼 우리가 물병을 들고 자꾸 위로 들어올리라는 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팔을 밑에서만 놀다 보면 힘의 중심이 어디뭐 이쪽으로만 자꾸 힘의 중심이 가야 돼요 아래로 이렇게만 들고 이렇게 운동하면 힘의 중심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갈비뼈가 이 밑쪽이 벌어지고이 위쪽은 찌그러져 버립니다 찌그러져 버리니까 그게 이 밑쪽은 자꾸 넓어지면 폐가 떨어지기 더 쉬운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병을 자꾸 덜어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쪽 갈비뼈를, 그니까 러 활벽을 또 자꾸 이렇게 넓혀주라는 거는 이쪽을, 이 위쪽 갈비뼈를 자꾸 버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폐가 올라오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갈비뼈가 쫙 벌어지면서 폐가 안착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스가 잘안 빠져나가는 것도 폐가 떨어지면서 이 식도 협착점 지점과 폐의 위치, 그러니까 폐가 수축팽창하면서 가스를 밀어내는 그 그 위치가 변형돼 떨어져 버리면서 못 밀어내주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이 가스가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를 자꾸 끌어올려줘야 가스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병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여기에 또 2차 자각 증상이 옵니다. 어깨 쪽에 통증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요? 주먹을 쥐었다 뺐다 팔을 이걸 하루 종일 하라. 혹은 뭐이 기둥을 자꾸 자꾸 당기기 새끼 손가락과 이 이걸 자꾸 당기기 동작을 하면 이 어깨 통이 풀어집니다. 뭐 오십견 치료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새끼 손가락과 이네 번째 손가락을 긁고 자꾸 잡아당기면 이 뒤쪽 통증이 사라집니다. 혹은 하루 종일 그냥 습관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혹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어내는 거이다. 딱밤 때릴 때 이렇게 힘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혹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자주 안하셔도 돼요. 한뭐 5초나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버스 타고 갔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혈액순환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요 잠자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어떤 신체 기관이라도 움직여야 건강한 겁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휴식이 좋다 휴식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아예 누우세요 누우면 아무 동작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워도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있어요. 심각하신 분들. 근데 어느 정도 어지간한, 문제가 아니라면, 누우면 혈액이 쫙 온몸 전체에 골고루 펼쳐지면서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수월하게 벌어집니다. 그, 그러니까 눕지 않은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피는 무조건 떨어지고, 내려앉고, 피가 정상적으로 못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흔들든다. 그러니까 주먹이라도 쥐었다 폈다 하면 피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돌아가면 여러분 컨디션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치료에도 효과가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스트레칭 바를 이용해서, 뭐, 이, 걸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걸 보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활배근이 자꾸 넓어지겠죠? 그죠? 활배근이 점점 커집니다. 그죠? 아, 이렇게 하면 뒤쪽 근육, 등 근육이. 자, 이것도 이용할 수 있고, 그죠? 아, 자, 이것도, 이렇게 이게 위쪽으로 자꾸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위쪽으로 저 밑에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이아 아래 아랫, 깔비도가 자꾸 넓어집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자꾸 하고 그죠? 어. 자 들어 올리는 동작. 어때?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발등에다가 이거 걸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쭉 이제 발등에 걸고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무릎으로 이용해서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래쪽에 있던 창자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밀려 올라오게 되는 걸 느낄 겁니다. 피도 점점 강하게 올라오지만 그러면서 창자 압력 변화가 순식간에 확 올라 변화가 조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처음부터 10분을 하겠다, 20분을 하겠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행동이고. 처음에는 한한 한, 최대한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5분 정도 오른발 왼 오른다리 5분, 왼다리 5분 정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게 또 심하다니까 너무 오, 변화가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분들은 3분으로 줄이세요. 3분으로 줄이고 그죠? 한한 한 주나 2주 정도 계속 3분만 하세요. 그러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5분으로 늘리시라는 겁니다. 5분으로 늘리시고 그게 본인한테 진짜 효과가 좋다 이렇게 느끼시면. 점점 더 강도를 올려 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컨디션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제가 옆에서 이걸 코칭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2차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힘들어 질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창자 모양 제가 자꾸 설명드리죠, 그죠? 이쪽이, 여러분, 왼쪽 창자입니다. 왼쪽 소장이에요, 소장. 이쪽이 공장이에요, 공장. 소장인데, 소장은 12지장, 공장, 이쪽 회장,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 이쪽이 왼쪽 창자, 왼쪽 창자. 이쪽이 오른쪽 창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에 스트레칭 바를 걸고 당기면, 이쪽에 있던 가스가, 그 여러분들, 만약에 아래쪽에 있던 하복부 쪽에, 가스가 몰려있다. 어, 그래서 복통이 오신다. 혹은 만성설사가 자꾸 나타난다 이쪽은 만성설사와 어, 뭐 가스, 실금, 복통 모든 걸 나타내거든요. 또 이쪽도 나타나서 복통이,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쪽이 또 변비가 나타날 수 있고 혹은 가끔가다가 이게 폐가 오른쪽이 떨어지면서 여기를 쭉 눌러버려요. 여기를 쭉 눌러버려서 가스가 이동하는 가스는 원래 이렇게 어,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어, 위장과 그십도 어,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코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오른쪽 폐가 떨어지면서 이 대, 대장 폐로탄 소장 상단을 이렇게 지그없이 눌러버려죠 눌러버리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될 가스가 가스의 통로가 막혀 버린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내려가요못 내려오면서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이 빵빵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 경험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차례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쪽이 차단되면서 이쪽에 팽창 현상이 나타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계신 것 같아요. 이쪽 팽, 이쪽 소장 팽창입니다. 소장 팽창, 소장 상단 오른쪽 상단 팽창이 나타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결국은 가슴을 자꾸 들어 올려야 돼요. 가슴을 들어 들어 올린 상태에서 생활하시고 호흡법도 진행하시고 자발 운동도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고. 다리를 이제 아까 스트레칭과를 이용해서 오른쪽 다리를 자자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왼쪽 창자가 더 복잡하고 더 많습니다. 더 길고 그러니까 가스의 중심은 사실은 왼쪽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역전현상이 벌어져서 오른쪽 창자가 오른쪽 소장이 전부 다팽창이 일어나버리면 가스가 주로 오른쪽에서 놀게 되면 이제 가스, 실금 만성, 설사 소화 불량 여러가지가 나타나버립니다. 왼쪽에서 가스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주로 돌아다닌다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생긴 가스도 결국은 왼쪽으로 넘어와서 위로 향해서 위로 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되면 방귀로 빠져나가 버리는거죠. 방귀로 빠져나가 버리면 가스 실감이라고 합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칭 발을 이용해서 발등에 걸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가스가 여기에 있던 가스가 위로 스물 스물 스물 스물 하면서 평상시보다는 더 강한 속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놀게 됩니다. 한 3분 정도 버티게 하면 가스가 여기 에 있던 가스가 거의 대부분 이까지 올라와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왼발로 옮기는 겁니다 이제 오른발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른발 을 먼저 하고 왼발로 옮겨서 또 잡아당기면 이쪽에 있던 가스가 어 이렇게 오면서 또이 아래쪽에 있던 가스가 그죠 어 위쪽으로 서슬 이동하면서 위장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또 식도 쪽으로 가스가 또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자. 자, 이빨을 딱딱 끓이고, 그죠? 어, 호흡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어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차 자극 증상 중에 하복부 쪽에 가스가 막 몰려있다라는 거는 벌써 그쪽에 창자가 좀더 커져있다라는 거예요. 팽창이 돼 있다는 거예요. 확, 풍선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팽창이 돼 있고 반대로 이 위쪽 창자, 위쪽에 있는 소장들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벌써 10년, 5년, 뭐 5년, 10년, 15년, 20년을 지나버린 상태예요. 그이 그러니까 위쪽 창자들은 찌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스트레칭 바를 이용해서 가스를 위로 끌어올려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위쪽 창자로 가스가 올라오면서 압력이 올라갈 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을 합니다. 그리고 묵직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신진대사의 부작용이 조금 나타나요. 이제 이걸 2차 자각 증상이라고 합니다.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강한 충격이 조금 조금 강한 충격 그렇다고 무서운 정도의 충격은 아니에요. 그냥 아 약간 불편하다 싶을 정도의 충격이 약간 옵니다. 어, 뭐 전혀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분들은 좋 좋은 경우에요 그만큼 이제 창자가 수축된 게 덜하다 그죠? 어, 창자 변형이 조금 덜 나타났다 이렇게 뭐 딱딱해지지 딱딱해진 상태로 가지,까지는 가지 않고, 아직은 부드러운 상태로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압력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3분이 아니고 10분 동안 갑자기 스트레칭바로 당겼다. 그럼 이쪽이 빵빵해집니다. 상복부가 빵빵해지면서 막 위장도 빵빵해지고, 식도도 빵빵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조심하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소화도 잘 되고, 다른 데는 아무 이상 없는데 하지정명류만 나타나요. 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스트레칭발을 이용하시면, 하지정능률과, 점점 스트레칭발을 한 3분, 5분 정도 자꾸 이용하시면, 하지정능이 단단하게 올랐던 그 혈관 팽창이, 말랑말랑해지면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풀어지면서, 어뭐 또, 또 발등에 있던 혈관들을, 발등이나 발목 이런데 혈관을 한번 잘 보세요. 쫙 잡아당기고 보면, 혈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혈관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구나무 서게 하면 혈관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다리 혈관이. 피가 쭉 빠져나가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오징어처럼 오므어든다 이런 게.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그죠? 넓어진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고, 그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해야 점점 더 혈관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긴 시간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그러니까 자 스트레칭 바 이용하는 방법 어떤 그렇게 얘기했고 뭐 시간이 조금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또 이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이 다리 운동법이나 팔을 이용한 자발 운동이나 목은들기나뭐 하여튼 물구나무 썩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동작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모든 동작을 한꺼번에 다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3 0분 운동한다 1시간 운동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면서 아요 동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동작이 나한테 더 효과가 있다고 느끼시면 이 동작을 하시고, 혹은 뭐 스트레칭 바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좋고, 걷기 운동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걷기 운동도 가르게 이해하시고, 가슴을 덜어 올리고, 물병을 들고 걷고, 중간에 10분씩 쉬고 하는 걸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치료하는 굉장히 동떨어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더 악화시키는 거지,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 혈관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는, 이 위쪽에서 놀아야 될 피가 점점 내려가면서, 결국 가스가 정반대로 아랫배 쪽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주지해 주시고, 버티기 동작도 있습니다. 버티기 뭐, 제가 아까, 소, 예, 어, 몇, 어, 어, 오늘이 35번째 동영상인가요?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뭐, 내려서 버티기 한다. 뭐 이것도 도움이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이걸, 들, 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까딱, 까딱 하면서, 그죠? 자, 이게 가 하면, 이 위쪽 갈비뼈, 이 위쪽 갈비뼈를 자꾸 넓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동작을 싹 한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5분 정도 버티기를 한다. 그러면, 이 병을 땅에 안 내려놓는 거예요. 힘들면, 이렇게, 힘들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 까딱까딱 하고 있고, 그죠? 혹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고개도 늘고 호흡법도 행하시면서 5분 정도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냥 물병을 땅에 내려놓지 않고,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육은 골고루 사용해야 되거든요. 한쪽 근육만 자꾸 사용하다 보면 2차 자각증상이 나타납니다. 근육통. 그죠? 있죠. 활맥을 한다고 활병을 자꾸 하면 나중에 활음이 따끈따끈해져요.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당기기가 해야 되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어떤 근육의 통증, 혈관의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분명히 대처법이 있거든요그 반대 근육을 사용해야 된다. 등 근육이 문제가 왔으면 이 앞쪽으로 이렇게 잡고 당겨주거나 혹은 다른 쪽으로 피를 돌려야 돼요. 돌리면 그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서 어, 할수 있는 거고. 심해졌을 때는, 뭐, 근육통 연구를 바른다든가, 혹은 알로에, 그죠? 알로에 베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다 하면 열을 좀 내려주고, 거 식혀주니까 피부 트러블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치료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응. 대처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 마지막으로 하여튼 저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베개 빼는 거 조금 아직은 위험합니다 그죠 평상시에 베개를 베던 걸반 정도로 높이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한번 자고 싶죠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점점 더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완전히 베개를 뺄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빼도 위산이 역류되지 않나 어. 베개를 높이 베버리면 무조건 폐가 떨어집니다 저는 그, 그걸, 그걸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경험해 봤어요. 폐가 진짜 쑥 내려간다라는 느낌을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 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게 이 치료의 첫출발점이었지도 모릅니다. 아, 여러분들, 그 폐가 진짜로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차례 해 봤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어, 무서웠고, 베개를 높이 베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베개를 어. 그 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올라오는 분들은 물구나무 서기도 아직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식도 과역근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활배근이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아, 이제 더 이상 아 내가 뒤집어도 위산이 안 올라온다는 그런 확신이 서면, 이제 거꾸리 동작, 거꾸리 운동 기구를 사용하시다든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게 뭐,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치료 방향을 좀 하지 정문기도 얘기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하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자, 스트레칭 바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려 꽂는 힘에 대한 반대 작용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댓글이, 댓글이, 지난주에 댓글이 조금 여러, 여러 차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유사한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올리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통해서 해결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똑같은 질문을 제가 계속 받게 되면 그 답변해 주는데도 보통 최소한 10분, 길게는 한 30분 가까이도 걸려요, 사실은. 그렇다면 제가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할수 없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분들의 댓글을 자꾸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도움이 되고, 정리 궁금하시면, 이제, 금요일날, 뭐, 3시에서 4시 사이 제가 전화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혹은 아, 저희 뭐, 매월 마지막 주에 교회로 오셔도 된다고 했고, 그래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